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보험 가입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 의사로 보임으로 상위 산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32599 그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 여부.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 이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. 망인이 면허 취득 이후 김포시 F변장에게 지 오토바이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이륜 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도 한 점.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.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이륜 자동차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는 바 망인은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 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그 당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할 의사로 이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위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망인은 이륜 자동차 운전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변경 증가시킨 경우임을 알았다고 보이 상당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피고에게 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. 비고의 설명 고지의무 위반 여부,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륜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계약 관리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수 없습니다. 피고의 해지기간 준수였고 피고로서는 손해사정인으로부터 망인의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한 사망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2017년 1월 말경이나 2월 초경에 이르러 비로소 망인이 계속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및 망인이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. 나아가 피고가 그로부터 상법 제 652조 제 1항에서 정한 제척 기간으로 1월 내인 2017년 2월 9일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원고들에게 도달되게 하였는바 피고는 이로써 적법하게 해지원을 행사하였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